학교가? 학교도 거의 유치원만해유치원보다 훨씬 크지? 맞아 유치원보다두배더커 어. 나중에 학원 할때 응. 여기 벤치에서 까까 까먹으면 되겠다 엄마랑 그렇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람들 하나 한두명씩 간다 저기 안에 <웃음> 어 왔다 갔다 한다 우와. 운동장이 너무, 너무 크다 너무 아까 봤을 때는 학교가 너무 작아 맞아? 응. 근데 지금 밭에 있으 너무 커. 어, 맞아. 뭐수 있어? 어, 올라가 봐. 왜요? 어. 시곤증 <웃음> 먹기야? 응. 어? 응. 오케이. 어, 계속 난간도 안 잡고. 어머? 어머? 어머? 예비서 <웃음> 집 1층 연수실이래. 1층? 어. 1층 어. 1층 1층 오세요.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그러네 일로. 유치원이랑 화장실 완전 다르지. 나기량 같은 친구들인가 봐 여기 앉아있어. 응, 때리도. 앉아 있어. 어때리도 앉아. 응. 어 여러 가지 뭐 챙길 거뭐 참고할 거 이런 거. 위층은 어. 어디야? 여기 반들이 있지. 위층에 교실 있나봐. 걸어봐. 올라가봐. 어. 어. 다시 다시 내려. 그러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실내와 갈아시나봐 <가라시나> 혜리야 <웃음> 여기서 실내와 갈아시나봐 얘들아 실내가 여기서 갈아시는 거야? 네. 네 저희 여기서 갈아. 아 고마워 엄마. 응? 근데 응 예전에 예청 친구들이랑 응. 같이 산을 봤잖아. 응. 근데 그때 어 자석 같아. <웃음> 어 <어머>, 자석이야 뭐야? <웃음> 어머 어머 어머 <웃음> 어머 바로 옆에 유치원 있지. 어. 그럼 일로 온다. 보이는 거네. 어 맞아. 저쪽이야 저쪽? 옆쪽? 어. 오천. 너희들안 떨어져도 아예. 돼. 안녕. 어. 장태리. <웃음> <자인테리. 웃음> 이 빨구 <땅콧통콧>. 동네. <웃음> 이쪽으로 나. 와어 그렇지. 깜찍이. 딱딱딱딱딱. 되게 여성스러웠어 방금. 초등학생에 대해 소감이 어떠세요? 엄청. 근데 언니는 아직 영무하지 않아. 응? <웃음> 아니야. 동치미가 이런 거였지 몰랐거든. 응, 동치... 그래서 그냥 응. 생각했는데 딱 이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깍두기더라. 와, <웃음> 동치미? 언니, 응. 언니 사실은 나 엄마랑 언니 엄마랑 나만 이때 때한국에 응. 먹었어. <웃음> 나 지금 먹고 있잖아 예정아 먹었다고 못먹어 근데 왜그거왜 말해 그런걸? 왜 말해 그런걸? 왜 그런걸 왜 말해? 뭐 그런 말해? 속삭아 잘하는거야? 오늘 <웃음> 한번만 가본거야 이제 <웃음> 주마빠 주먹, 이제 하나 둘셋넷네개만 남을거야 이제 이것도 먹을래? 어. <웃음> 알타아아치냐들이만 음, 맞아, 맞아. 아, 총각들이 만드는 김치야. 이 만드는 김치야. 총이김치총각김치총각 총각들이 만 총각들이 만들이 만드는 김치야. 만드는 김치야. 총각이만 김치야. 만만들이만들이들총각총각 왜? 응? 왜 저는 아는 남자가 돼야 돼? 응? <웃음> 왜 그러냐면 특허를 냈어. 어? 특허를 냈어. 어? 특허가 뭐야? 그래. 총각아트만 만드는 김치라 총각김치야. 그래? 응. 그럼 다른 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야? 응, 다른 김치는 생각 없어. 네. 음. 총각김치만큼은 총각들이 만들어요. 하 <웃음> 엄마, <여기에서 담배 웃음> 엄마 여기에서 담배 피면 안 돼. 어 당연하지. 담배 피면 안 되나고 응, 어 맞아. 어떻게 알았냐면 그게 없어도 담배는 피면 응. 안 돼. 응 음, 맞아. <웃음> <웃음> Hello my n a m